핑 뜯으시게요? 뜯은 뜯을 건 뜯어야죠 오고나 얘기 된 겁니까? 모를걸요 얼마죠? 어, 기대가 되는 같아요 형 진짜 음악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? 요리? 하실 신있요 <웃음> 제가 W-0 된응으로 했을까요? 귀베렸어베렸어베렸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잖아 네. 뭐 털러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? 이수씨가 얘기했지 제가 사주한 건가요? 그러면 <웃음> 세계도 입문하시고 막 오시면 아우 어, 이거 신세계가 열립니그문 닫으려면 돈 꽤나 듭니다 처음 들어볼 수 있나요? 그럼요 귀청소하고 오셨어요? 네. 아... 뭐그 라인업에서 네. 대표 라인업 하나씩만 하나 하이엔드별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그럼요 하이엔드만 들주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웨스턴에서 <웃음> 네.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되는지 개수는 공개했지만 정확한 모델명이나 음. 기술력은 공개하지는 음. 않아요 까보면 아, 안 되나? 아예 구매하시고 까보셔요 형님 걸 <웃음> 까는 거야 누가 마시겠어요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네. 아 그렇지 여기 메뉴판 좀 주시죠? 늘 먹던 걸로 날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이 UM-PRO 50이고요 AM-PRO에서 음. 가장 하이엔드 라인업 30입니다 AM-PRO가 뭐라고? 그래? 앰비언트 모니터링 아, 뚫려 있는 거? 그렇죠 단가표 좀 가져오세요 네 <웃음> 이게 정책이 바뀌어요 한 달마다 이게? 예? 진짜요? 휴대폰 매장 가면 그런 거 있어 아 근데 이거 끼는 게 아직도 내 거다 하 끼면 저거예요 <웃음> 잘 착용하시는데요 봐파요 벌써 마음가짐이 어, 무슨 커스텀처럼 귀에 썩 들어가는데요 평가네 오늘의 들을 음악은 몬스타엑스의 Who Do You Love? 조금 더 뭐랄까 사러 오신 거지 그렇게 리뷰 안 하셨대요. <웃음> 근데 나 오늘 여기 왜 왔지? 사러 오셨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인이어로는 쓰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아 스튜디오에서 <웃음> 스튜디오에서는 아, 그렇죠. 흘러 세 세면가. 음. 음. 사실 스튜디오에서 세면 음. 의미가 없으니까. 그렇죠. 나만 그런가? 그냥 왜? 세면 세라지. <웃음> 사실 걷어내면 되잖아 나중에. 뭐 조용한 음악 할땐좀 문제긴 한데 어, 어쿠스틱한 거통 기타랑 보컬밖에 안 나오는데 스튜디오 세븐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거요? 조용한 음악 야 얘는 없나요네 잠시만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 신도림 가려다가 여기 왔어요 <웃음> 아우 예... 좋은 아, 소택하셨습니다 <웃음> 네. 괜찮네요 어? 잠깐만 괜찮다고? 가격이? <웃음> 진짜, 진짜 가격에 감은 잃었어? 오늘 <웃음> 확실히 저번에 그 w 0 녹음 때 써봤는데 <웃음> 네. 아, 뮤셜이 너무 좋아서 아, 좋아 좋아더라고. 하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스튜디오 세븐? 어? 야 비싸잖아. <웃음> 메탈이 호황이라던데. 예? 지금 잃어버린 <웃음> 20년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? 참석이라든지 <웃음> 음. 뭐좀더 정확한 모니터링 부분에서 이 인이어가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음. 음. 음. 실제로 써보시면 그 보컬 분들 특히나 여가수 음.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. 헤드폰 쓰면 머리가 놀리거나. 맞습니다. 들리거나... 네 맞습니다. 아... 음. 저희들이 많이 안 웃어. <웃음> 남자애들이거든. <웃음> 왜 그런지 아세요? 떨어질 공이 없어서. 야, 잠깐만. 이쁜 <웃음> 네. 은 한번 데모해보셨으니까그 네, 네. 상위 모델로 한번 가보실까요? 80, 네. 80, 네네네 네, 네, 네. 아, 근데 저번에 들었을 때8릴때는데 그 뭐야 D8C 뭐였지? 그걸로 들었을 때가 진짜 사기였어 아, 그건 진짜? 드릴까요? 뒤에 있는데야 이건 비싼 거라서 그런지 더잘 들어가 <웃음> 쑥더 들어가 그냥 오 어쩜이래?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60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태봉으로 음, 네, 60이 좀더 밝았던 것 같아요 스피커도 음, 음. 대구경 선호하는 사람 있고 소구경 선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, 음, 음, 음. 대구경 선호하는데 태봉이는 또 소구경 되게 좋아해요 태봉이는 둘 아시죠? 알게 보여 <웃음> 저는 부천기 사업부 시작해서 뭐 군사적인 그런 음향 시스템들, 우리 악기들 경험 많이 봤잖아요군용에서 본용이 최고... 러시아 소리짱 어떤 게 이제 가장... 본인이 쓰는 거면... 음, 네. 셋다안살 거예요. <웃음> 돈이 있는 <웃음> 거면 지금 당장 이어폰 살 돈으로 야술 먹으러 가자 이럴 텐데 클라이언트들 데뷔하는 그런 용의 인연 지금 생각하고 오신 거니죠 녹음할 때 네. 모니터 환경이 좋으면 네. 퍼포먼스 도 훨씬 더좋아진까 그렇죠. 그렇죠. 스튜디오 세븐들 찾는 아티스트분들의 퀄리티를 위해서 하나 하시죠. 아이돌 아이돌 <웃음> <웃음> 아이돌 <웃음> 들어올까? 설마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듣고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삥을 뜯으신다고 띠드, 알아서 줘뭘 <웃음> 자꾸 얘기를 해 <웃음> 설마 진짜 그냥 달라고 하셨어요? 예그러자 <웃음> 아, 그래도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아 <웃음> 몰라 어. 이게 얼마라고? 더블 8 0이요 아, 이게 제일 비싼 거잖아 아이고 2주 전에 공급 끝났는데 <웃음> 공부 때는 얼마인데 그렇게 제가 해드리면 공부 시기를 놓친 분한테 저희가 또 신뢰가 되는 거라 그렇죠 재고는 있어요? 뭐예 혹시 저의 의견이 필요하신가요? 어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조용히 <웃음> <웃음> 남자가 갈땐 끝까지 가야지 <웃음> 성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음. 예, 결정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... 잠깐만 는 <웃음> <넌> 얘기하지 마 <웃음> 얘기하지 마왜 <웃음> 들었어? 왜 들었어? 빨리 사고 가요 <웃음> <웃음> 구매하시면 술은 제가 살게요 오! 네. 80 사이면 맥주, 6 0 사이면 소주. 아, 80 사이면 소맥 까지. 도시소맥좋 아, 하는거 어떻게 알아 <웃음> 그러면. 아 근데 오늘 되게 소맥 요고 싶다. <웃음> 아직 더워서 그렇죠? 80 하나 주세요. 오. 80 하나 주세요. 5분 하나 주 하나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5 많아주세요. 예, 할인이나 이런 거 해드리고 싶지만 적립금 어... 발생하거든요 마일리지? <웃음> 예, <웃음> 예 그렇죠 어. 예. 저기 저 안쪽에 보시면 굿즈 음. 노드 좋아하시면 노드 우산도 있고 노드 우선지도 <웃음> 있고 그렇습니다 오선지 <웃음> 예, 어때요 오선지? <웃음> <못> 어댔소 <땄어. 웃음> 갬성 그렇죠. 갬성 그렇죠 싫어 그런 굿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녹음실에다 아, 그걸 DP를 해놓으라고? 음. 아, 우 그럼요 <웃음> 트와이스 부채 이렇게 DP돼 있거든요 <웃음> 축진드아니다두 개. 네. 네, 네. 에이, 잘 지면 죠이돌하 어, 오겠죠에잘잘안 돼. 잘안죠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돼. 잘안 w 8 0의 유저가 됐습니다. 노예가 된거죠. 왜 이렇게 슬플까요? 그때? 형 근데, <웃음> 어, 근데... 어. 더 이쁘네. 어. 어. 너도 진짜 어. 즐겨 즐겨. 쓴스리 엑 야. 웬스턴 30년 정도. 오. 오, 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? 내 돈. <웃음> 내 돈. <웃음> 그만 찍어 있살확좀모르고 <있지. 웃음>